아침입니다 너무 추워요 원래 같이 오기로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뉴욕에 오기로 했는데 지금 비행기가 연착됐대요 그래서 진짜 추워요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완전 딱밥 타임스퀘어가서 브런치 먹고 이제 지하철 가는 동안 제가 패스를 끊으려고 하거든요? 빅패스? 그래가지고 그 뉴욕 3대 아 3대래 4개? 3대 선정해서 선정, 뉴욕 관광지를 조금 누려 볼 생각입니다 제 숙소가 10, 10회 부분 정도 걸어야 돼요 진짜 같은 거되르네 What the a r a i d I s e a o this s a n t t l o r 아 e 리카노 o i'm in a t u n n l k t h 여러 모마에 도착했습니다. 내집 네, 모마에 도착했고, 지금 이제 여기 모마 1층에 이제 거북 맡겨준 다가 있더라고요. 가방에. 는 <웃음> 2명 관람 마치고 내려왔어요 한 2시간 정도 관람했는데 뭐 되게 진짜 한국에서 보지 못하는 다양한 거 많이 볼수 있어서 좋았고 즉교화서에 <목소리> 보던 막 모네, 피카소 막 이런 사람들 작품도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기념품 잡으러 왔습니다 <웃음> you mm. 왜냐 r <laughs> <laughs> 스 <목소리도> 그리고 갑자기 지금 오박이 떨어지고 막 무서워 <목소리도> 그니까 러고객좀하자 여기 로 가면 아마 로 옆으로 가면 아리막아 얼굴 어 왜? 잘나 But that's because I'm like a g y t h t o i n to cry. 그냥 오빠 응. 이팅 저기 옆에 강 쪽에서 탈차 있어? 강 위에 올가강 위에 올라가서, 올라가서 보는데도 근데, 네. 그때보다 더 좋았어요. 다들 것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. 보통, 그래도, 요즘에 15분에 팔던데? 짱댕이 겁나 고 혼자서 혼자서 막 같아.